가죽 장갑 끼는 꿈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지거나 일에 동조자가 생긴다. 검은 장갑을 낀 사람을 본꿈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좌절하게 될징조입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수술하는 꿈 고무장갑을 끼고 수술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작업의 변화, 결혼 등으로 중대한 심리적 변화가 있을 징조다 권투장갑이 벽에 걸려 있거나 들고 있는 꿈 원투장갑이 벽에 걸려 있거나 들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새 남자친구나 애인을 사귀게 된다. 남성이 고무장갑을 끼는 꿈 남성이 고무장갑을 끼는 꿈은 콘돔을 이용하는 것의 상징이다. 남자인데 고무장갑을 끼는 꿈 사랑하는 여성과 밤을 보내게 될징조입니다손에 더러움을 감추려고 장갑을 끼는 꿈 손이 더러워서 그것을 감추려고 장갑을 끼는 꿈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등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입을 다물게 되는 일이 생길 꿈이다. 즉 자신을 속이게 될 상황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할수 있다. 수술장갑을 끼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꿈 직장을 옮기거나 자기 사업을 업종을 바꾸는 등큰 변화가 있을 꿈 스키용 장갑을 끼거나 사는 꿈 스키용 장갑을 끼거나 사는 꿈을 꾸게 되면 복잡한 재정문제나 애정문제가 해결될 암시다. 여성이 장갑을 끼고 얼굴을 가리는 꿈 평소 임신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여자인데 권투장갑을 보거나 들고 있는 꿈 새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게 될징조입니다 작업시 쓰는 장갑을 세탁하는 꿈 작업시 쓰는 장갑을 세탁하면 동업자와 일이 잘 안된다. 장갑끼는 꿈 고무장갑을 끼면 어려운 일이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과감하게 행동할 징조이며 가족장갑이나 면장갑을 끼었다면 중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게 될징조입니다 한편 털장갑을 끼었다면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지게 될징조입니다 장갑 낀 손으로 여성이 얼굴을 가린 꿈. 임산부라면 태아의 건강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일반인은 새로운 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장갑 선물 받는 꿈. 장갑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징조입니다 만약 연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장갑을 선물 받았다면 연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장갑 잃어버리는 꿈 장갑의 종류는 관계없이 거래처나 협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될 징조입니다. 한편 자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던 사람이나 자신을 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지게 될 흉몽이기도 합니다. 장갑 주는 꿈 누군가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 물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징조입니다. 만약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장갑을 주었다면 둘 사이의 애정이 더욱 돈독해질 징조입니다. 장갑에 관한 꿈꿈 속에서 장갑은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얀 장갑은 곧 만나게 될 중요한 인물을 상징하고 검은 장갑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가족 장갑은 중대한 결심을 할 징조이고 펼 장갑은 문제가 해결될 징조입니다. 장갑을 버리는 꿈 연인이나 가족 또는 협력자와 다투고 사이가 멀어지게 될 징조입니다. 한편 직장을 그만둘 징조이기도 합니다. 장갑을 벗는 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협조자와 한동안 작별할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장갑을 사는 꿈 골치 아픈 돈 문제나 애정 문제가 해결되는 꿈 장갑을 세탁한 꿈동업자와의 계약이나 약속이 깨질 징조입니다. 장갑을 잃어버린 꿈 배신이나 거절을 당해 난감해지는 암시 장갑을 줍는 꿈 자신을 도와줄 귀인이나 연인을 우연히 만나게 될 징조입니다. 좋은 털 장갑이나 가족 장갑을 낀꿈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지고 자신의 협력자나 협력기관이 생길 징조. 털장갑을 끼는 꿈. 집안이 태평무사하고 슬라의 경서스런 일이 생긴다. 안정이 생긴다. 털장갑을 사서 낀 꿈.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지고 집안일이 잘돼 행복해지는 꿈. 털장갑을 선물 받는 꿈. 고민이 풀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 하얀 면 장갑을 끼고 있는 꿈. 조만간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일이 생기는 꿈. 흰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 꿈.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중요한 사람을 만나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징조입니다. 장갑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